아.. 미칫 아, 쓰리선프레스 상시고의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하나! 둘! 으아아님 가끔 궁금한데 뻔뻔한 컨셉 잡는거 조금 그렇죠. 재밌는때도 있지 않나요? 어쩜 그렇게 한결같이 뻔뻔하세요? 와 진짜.. 아 근데 7분의 3이니까 한 반반이긴 했어? 온다 네, 하지마 아니 안 놀라워 하지마 기다려 내가 먼저 할거야 정말 놀랍군 드디어 아라퀴르 원툴 길에 면모를 너에게 보여주는 뿜뿜 구 m b o 감 m BOOM! BOOM! b o 나가면 되지. 폭로 o 면 나가자. 아카츠 o 루님 b 나가 m 어 아니야. BOOM! b 스고 내고 그래야 다 다시 낼수 있잖아. 이러면 칠대 아니야? 이겼죠? 오! 아, 시겼네 오마켓으면 내일 떴다고요. 야 진짜 떴네. 예산이나 해보자. 야너 오히려, 오히려 좋아, 오히려 좋아, 오히려 좋아, 오히려 좋아, 오히려 좋아. 오히려 좋아. 꽝! 아! 됐다! 오! 어? 와! <웃음> 뭐야! 산불 조심하세요! 대갈, 어? 어, 징검승부! 대갈이에! 한대! 아하, 안 돼! 어어? 이거 아니잖아요! 오케이 두대세대네대 대. 네 대. 다섯 대야 <웃음> 되게 요구 되게 크툰왜넣냐너왜 넣었냐? 넣었냐 나는 왜 넣었냐 어차피 요구 사론 내면 이기는데.